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먹을 참깨나 고추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고추를 예로 들죠. 고추를 애지중지 키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닦아줍니다. 내가 먹어도 남이 먹어도 사람 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중국산은 뭐가 다를까요? 그냥 흙먼지 모래 땅바닥에 늘어놓아 말리고 벌레 쥐들이 오가는 허름한 창고에 보관했다가 한 번도 닦지도 않고 고춧가루로 갈아서 판다고 해요. 그래서 싸죠. 그걸 한국산과 조금 뒤섞어 한국산으로 비싸게 판다니 기가 찹니다. 원산지 표시라도 제대로 합시다. 골라 먹게요. 하지만 전안 먹을래요.